MISULANG Hello, we are YUNYU Hello v e r y o my name is TJ, I'm from New York I'm uh, b e n I'm also from New York We are MISULANG p i c a t c h e e o n g And today we r e going to try some Korean food Today we are going to try Seoul l a r e a n g Seoul l b a What does that mean? Seoul l b a Oh, you just read the English. <laughs> <laughs> a oh, right. i t s A plum spirit. This is a good t h i n i o thing. Oh, that's a good thing.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s this? What i t s a t is t s w is i t h i t t t t h a t i t s a s i i t i t s a s i i t a t h a s t s i t h i What w i h a i t w h a i t i t h i a i t 그래서 진액을 가지고 술을 많이 담근다고 하더라고요이 로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거. 이 타입은 굉장히, 오. 굉장히 어 이제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이렇게 어. 먹었을 느낌? 근데 그래. 이 질감이네? 맞아 맞아 진짜 좋다 좋아. 엄청 좋했어 <웃음> 그래서 서울에 가는데 그러네 그래야 서울에 가죠 오, that's awesome. It almost tastes like cider. Like really fermented. Okay, shut it up. 감배. m e 매실청 살짝 h Bessi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데 m going t 이 go to the h o 이 s e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살려면 이정 n g 맛이다. 인생은 이렇게 t h e h a r d e s to n e s o far. No, that's the hardest one, currently. Yeah. But it's still it's not that bad. bad. Like, the shots yeah. that you take that but y o gag, like, it's still like relatively easy. Yeah. yeah. The, smell the smell is definitely a l o It kind of tastes like cider, like a plum cider. Cider? Yeah. What's there you drinking? I'm not drinking the same cider you r e drinking. Are you serious? I don't have alcohol in the end. But it's here. But now I can i n it. i t t i t t i n g t e 올라오지 않나? 응. 뭐 뜨거워 어 이러면서 어. 올라오고 어. 도수는 따로만 똑같은데 그런 뒷맛이 되게 겨울에 먹어야네요 겨울에? 음. 다시 마시를 향야 되는지 <웃음> 약간 씁쓸하다 한강에서 한강을 걸어서? 서울이니까요 한강 뛰어들 것 같은데 아지요 <웃음> 이게 7500원인가? 100m? 싸다 그렇게 안 비싸요 25도인데 A dollar, yeah, like dollar job l like, I do it like it's cheap, but if it's like, my one my... it's about eight thousand. e i wouldn't p a y for that. the whole thing? yeah. Oh my oh, yes. oh, okay, god. I thought you meant for a drink. Oh so, yes. Oh. Eight yeah. thousand for the whole thing would yeah. definitely buy. 과일 과일 향이 나는데 달지 않아가지고 저는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. 되게 깔끔하게 먹기 괜찮은 것 같아. 약간 메밀이랑 너무 맛오 맛있겠다 메밀장면? 어 <웃음> 아니면 그 메밀국수 있잖아요 쥐유간장 찍어먹는 거아맛있다도 어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네, 미슐랭은 감전한 감지관와 지향합니다 미슐랭